투부정사의 준동사를 대표하는 투부정사. 자 분사 있고 또뭐 있었어? 동명사도 있었는데 투부정사로. 그러면 투부정사의 뭐 완료 수동형. 티즌? 완료 수동형. 어, 왼쪽에 완료 있니 없니? 있지 기본정나했지. 수동형 기본 나했지. 오케이. 지네까지 무리하게 하지 않게. 거의 안 쓰이니까. 안 쓰이잖아. 그래서 더한 거죠? 투부정사, 더 있잖아요. B 플러스, 회복 플러스 PP 완료, 수동형 B 플러스 PP, 세개더 하니까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내림 차순로 정리하면 됩니다. 부복이 이거는 동사였을 때 주어였던 놈이 있었죠? 그죠? 똑같이 따라다녀요. 근데 위치는 꼭 주어 위치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목적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알겠니? 아니면 뻔목 적쪽 같은 걸 써주기도 한단다. 네. 어찌됐든 간에 주어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사라지는 건 아니야. 성형했다고 해서. 알겠지? 그래서 요거의 주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행위를 당합니다. 거기다 지금 수동이다 라니까 당하다죠. 수동이다 라는 얘기는 당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지금 완료다 라는 건 뭐냐면 바로 뭐야. 본동사고가. 요거의 본동사고가. 먼저 일어난 일이야. 시점이 먼저야. 이렇게 되는 거야. 우의했어 이거, 그렇지 필요 없 어, 해볼까요? 음 약속. 너는 너는 음 유도 음. promises. 어? 넌약속 지키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않아. to e 그 다음에 been. made. years. 어, 어, 이렇게 써볼까요? 이거 어떻게 된거예 넌 약속을 지키지 않아. 뭐어몇년 전에 행해졌던 약속, 행해졌던 약속. 왜 이게 지금 투정사가 나왔는데 투정사가 갑자기 어떻게 나왔냐면 형태가 여기 왼쪽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데요? 투해부인 PP가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 해석 어떻게 된다고요? 투정사, 그다음에 해피피 뭐뭐 해왔다. 이거 뭐라고 했었어 어, 뭐뭐 되어지다 이런 식으로 동사일 때는 이렇게 쓰게 됐었지. 동사일 때는 동사가 아니지. 동사가 아니니까 두 가지로 봐야지. 되다라는 수동형에서 분명히 나올 거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완료 이 완료의 의미는 여기서 뭐 해왔다라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동사보다 먼저 일어나는 여기서 본동사 있잖아요 너 약속 지키지 않아 너 약속 지키지 않아 라는 현재 현재 시대보다 이게 본동사잖아요 얘보다 먼저 일어난 거야 얘가 알겠어? 다시 말하면 요게 선행이란 말이야 선행이 선행이라는게 뭐냐면 먼저 일어난 행위라는 얘기야 먼저 내가 선행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현재 시제보다 되니 자, 그러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어, 진짜로 그런지 내 말이 진짜 맞는지 틀린지 알수 있는 방법은 절로 바꿔줍니다 유튜브 정사 이야기하면 절로 바꿔주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몇년 전에 이가 지켜, 지켜졌어야 되는 그런 약속인데, 이거, 너안 지키고 있잖아. 이렇게 되지? 그러면, 자, 요거를 절로 바꿔야 되니까, 내가. 어떤 절로 바꿔요? 그렇지 어차피 수동태 써야 되지. 준동사지만. 수동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제도 얘보다 먼저 이어야 되지. 뭐야, 이러면? 응? 행해졌다. 몇년 전에. 이어서 수동태 유지했죠, 얘들아 봐봐. 수동태 유지했죠. 그다음에 뭐보다 여기 현재보다 앞선 시대 있었죠. 거기다 또이열주 어구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 써야 되겠지, 그렇지? 아, 동사로 바꾸니까 그 의미가 그대로 살아나고 있잖아. 그 결국 얘는 아, 그렇구나. 여기다가 이제 회유사적법이 있기 때문에 요걸 꾸며주죠, 뭐뭐할, 어, 어? 근데 뭐뭐될, 뭐뭐되었던, 되었뭐 이런식으로. 아, 그래서 몇년 전에 여 얘를 데리고 도와버리니까, 그러니까 프라미스를 데리고 오면서행사를 데리고 보면, 오면 여기 뭘로 오니 주어로 나오는 거지. 그럼 주어로 나오고, 얘가 주어로 나오고, 이게 수동태가 됐다는 얘기는 원래 목적이 있던, 메이크업의 목적이 있던 거야. 약속을 만들다 해서 약속하다잖아이도도렇지몇년 어. 전에 약속했었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몇년 전에 행해졌던, 그런 약속 너 지금 지키고 있지 않아. 안 지키고 있잖아. 이런 얘기지. 이해됐니? 자, 다시 한 번. 수부정서 완료, 수동형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완료가 나왔다. 이거는 무슨 문제라고 했어? 시제의 문제다. 시제의 문제다. 앞선 시제다. 라는 것꼭 알아두십시오. 뭐보다? 본동사보다. 본동사의 시제다. 앞선 시제를 써준다. 수동이라는건 뭐라고 했어요? 수동형? 자, 수동형의 의미가 뭐였어요? 다시 한 번. 주체가 행위를 아. 한다, 당한다? 응? 어? 행위를 한다, 주체가 행위를 한다, 당한다? 아. 당한다. 당한다. 됐어. 요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치? 투정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요 의미와 본질과, 그 다음에 뭐, 그렇지, 형태를 꼭알아두십오 투에브 빈 PP가 바로 투정사와 완료수동이에요. 그리고 여기 임은 여러분들 연습하면 돼요. 맞지? 어?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